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까꿍이 등딱지를 청소해주는 날입니다 까꿍이 자세가 상남자 같네요 <웃음> 형씨 뭐 문제있어? 등딱지 청소해주기 전에 간식을 먹여야 합니다 우리 까꿍이가 잘 삐져요 까꿍이 간식? 간식 먹자 앙! 맛있짱 까꿍이 요즘 간식 먹을 때 손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<웃음> 요즘 따라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간식도 먹였으니 등짝지 청소 바로 해보죠 꼬부기 살려. 오늘 뭐 하는 날이야? 까꿍이 칫솔이 왔어요. 뭐야 이거 엄청 시원한 게? 쓱쓱 쓱쓱 쓱쓱. 꿍이가 시원한지 가만히 있네요. 등딱지에 이끼가 호. 이끼가 상당히 많네요 거북이는 등딱지 청소를 정말 싫어하는데 우리 까꿍이는 왜 가만히 있니? <웃음> 시원하니? 시원하다고? 우리 까꿍이 배딱지 청소 해줄거예요 배에도 이끼가 있네요. 오늘 다 닦아줄게. 이 느낌 뭐야? 뭐야? 손님 시원하십니까? 시원하다. 까꿍님 요즘 살찌셨나봐요. 살이 삐져나왔네요. <웃음> 겨울에는 살쪄도 댕. 진짜 시원한가봐요. 가만히 있네요. 배딱지 이기는잘 안떨어지네요. 아저씨 잘좀 해봐요. 손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. 아저씨 좀만 더 해줘 안됩니다. 오늘 일광욕도 하셔야 해요 우리 까꿍이 등딱지에 이끼가 많았네요 거북이 등딱지 청소는 정말 가끔씩 해줘야 해요 꼬부기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까꿍이 집 가자 우리 까꿍이 살짝 삐진 것 같군요 고생했어요 우리 까꿍이 가이좀 먹자 잘 먹는군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